안녕하세요 소맥커플의 영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그 라이브 할 때처럼 지금 감기가 <웃음> 어제 라이브 할 때처럼 지금 목 감기랑 코 감기가 동시에 걸려 있어서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한국에 갔다 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저희 유튜브를 좀 많이 좀더 크게 만들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와. 아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영상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나 오늘은 유튜브 초창기 때 하다가 좀안한 독일 유학 살아남기 3탄입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3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유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실 때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독일 유학 가고 싶은데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뭐뭐뭘 하라고 그러면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독일에서 어떤 걸할 것이며 어떤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이 정도는 본인이 스스로 정보를 찾아야 돼요 저 요즘엔 인터넷 세상이니까 정보 찾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독일어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아니면 아예 안 했고, 그래서 어디서 독일어를 배워야 할지 처음으로. 한번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살에 바로 어학 겸 워홀을 가려고 하는데, 독일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황인데, 가능할까요? 어, 저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언어가 없이 와도 되는데, 아예 없으면 안 돼요. 적어도 소통이 되는 언어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영어가 되든지 그게 독일어가 되든지 적어도 영어는 할줄 알아야 돼요 근데 개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독일어 한마디도 못하고 내가 할줄 아는 유일한 언어는 한글인데 그걸 가지고 독일에 그냥 오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각할수 있는 건요 어, 한식당, 한국 관련, 한국 기업에서만 일할 수 있지 더구나 한국 기업조차도 영어나 독일어를 요하는 판국에 한국어만 가지고 할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저,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아 그리고 독일어 자막 써주세요 이거는요 제가 진지하게 초반에 고민을 해봤던 건데 알렉스랑요 문제가 뭐냐면 제 독일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알렉스 독일어만 좋은데 알렉스는 카메라에서 말하는 걸 아직도 어색해하기 때문에 말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막 '아이씨' 이러면서 독일어로 막 얘기를 하는데 말하고 나서 집에서 편집하다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아직도 다 틀린 게 많은데 정말 쓸게 이거밖에 없으면 결국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독일어로 독일어 공부를 하신다면 그건 정말 멍청한 생각이에요. <웃음> 그렇기 때문에 아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더 길어도 잘될 때까지 일단 Q&A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좀 어떤 거냐면 독일에서 돈을 벌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제가 막뭐 알바하면서 막한 달에 3000유로씩 벌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역시 저는 이걸 얘기를, 발언을 하면서도 걱정이 됐던 게요. 아 이제 댓글에 분명히, 댓글이나 이메일로 분명히 이런 사람도 올 거다. 어떻게 해서 그거 3천유로 벌었어요?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번 그것도 극히 드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너무 보편화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저에게 들어오는 질문은 무조건 가이드다 이러길래 일단은 말씀을 해드릴게요. 가이드 알바 자를 어디서 구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 지인이 그... 저기 여행사를 미국에서 하고 계시고 그래서 미국에서 저한테 오더가 떨어지고 저는 그러면 이제 그 회사는 미국인데 한국에서 그쪽으로 주문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절로 오는 이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들어온 거고 사람이 부족해서 야 네가 한번 해볼래? 해서 했던 건데 그때는 또 워킹 비자도 가지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세금 신고할 때 그냥 세금 신고하고 돈도 그냥 알아서 냈고 그런, 게, 그런 식으로 그냥 잘 됐던 케이스예요 잘된 케이스예요 0 0 1의잘된 케이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 나도 가면 이제 앞으로 3 0 0 0 유로 벌면서 독일에서 살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이거는 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그저 사람처럼 저 사람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어 3,000유로 벌거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네 하는데 한 달에 3,000유로 벌면요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이드 아르바이트는 잡힐 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아니 두달 동안 세달 동안 안 잡힐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막 너무 환상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제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 몇 가지를 좀 알아봤어요 독일에서 유학생 입장으로서 본인이 한글밖에 모른다 또는 그렇죠 독일어를 잘 못한다는 가정하에 가장 하기 쉬운 아르바이트는 당연히 한식당이겠죠 한식당이에요 근데 한식당도 본인들이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일단 법적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몇몇 그 싸가지 없는 한인 식당들이 진짜 한인 유학생을 부려먹어요. 그래서 한국의 시급이 지금 뭐 지금 8천 얼마인가요? 그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었을 한 6천 얼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독일의 법적 시급은요, 우리 우리나라로 치면 한만원 정도 돼요, 8.75 유로인데 그럼 8.75 유로를 줘야 되는데 한국 시급에 맞춰서. 한국 시급은 한 6천 원이니까 여기서 한 5유로 4유로만 받아라 이러는데 그런 식당 있으면 요 바로 지금 신고를 하시고 문 닫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인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으면 이제 좀더혁신적이 가볼까요 제가 알바했던 것 중에 가장 재밌었던 거는 그 배달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 아니니까. <웃음> 근데 이거는 소도시에 사는 사시는 분들은 좀 불가능하실 수 있어요. 저도 미네는 이사와서 한두달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바로 부더라라고 독일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니까 내가 기 휴대폰이 있어요. 외국에 좀 미국이나 이런 미국이나 호주 사시는 분은 그 우버 중에도 그 우버 이트가 우버 뭐 우, 우버로 그 저기 배달하는 사람 있잖아요 돈밥 배달하고 이런 사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핑크색 가방을 혹시 메고 있는 사람을 보셨을까요 이런 네모난 정사각형의 큰요 정도 사이즈의 가방을 보신 적 있을까요 그뭐 핑크색 야켓 자켓 알바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장소에 가요 그 장소에 가서 휴대폰으로 주문을 받고 그러면 그 휴대폰에 뭐라고 뜨냐면 내가 가야 될 장소 식당이 있어요 그럼 그 식당으로 가요. 그래서 이걸 보여줘요. 그러면 그 식당에서 밥을 줘요. 그러면 다시 주, 이거, 밥을 받았음이라고 딱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그 버튼을 누르고 그 이제 배달해야 될 장소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되게 쉬워요. 그냥 구글 맵스 보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본인이 필요한 게, 어한 가지 있습니다. 운송수단이에요. 가장 기본된 자전거 필요하고요. 자전거가 아니면은 오토바이도 좋고요. 오토바이가 아니면은 자동차도 좋아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본인은 아르바이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그렇게 막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막말로 아츠 바이 독일어 레벨만 해도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건 제 경우의 얘기고 적어도 한 B1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요 영어만 할줄 아셔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만 해도 상관없어요 거기는 영어로도 받기 때문에 이게 되게 재밌는 아르바이트였어요 시급은 제가 9.5유로인가 10유로 받았던 것 같고 차량을 운행하시는 경우에는 11유로를 받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자전거 타는 게 되게 좋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자전거 타고 계속 산책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그냥 자전거 타고 쭉가가지고 배달하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해서 뭐 <웃음> 주문이 밀리는 경우에는 진짜 자전거를 많이 타고요 안 밀리는 경우는 한 번은 밖에서 길거리 에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푸도라가 되게 재밌는 아르바이트예요. 근데 비올 때도 자전거를 타야 되고 눈올 때도 자전거를 타, 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육체적으로 고통이 좀 심했던 경우예요. 전비올때 자전거 타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어뭐 비올때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시는 남성, 여성 분들이라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아르바이트예요. 대도시, 애지가난 대도시, 심지어는 뭐 유럽 거의 전역에 다 있어요 벨기에에도 있고 네덜란드에도 있고 유럽에는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그 비슷한 아르바이트로요 포도라랑 딜리보로라는 아르바이트가 있으니까 어, 혹시라도 지금 아르바이트가 급하게 필요하신 분이고 집에 자전거가 있다 하시는 분은 한번 잘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전 진짜 재밌었던 기억이에요 비올때 타는 것만 빼면은 <웃음> 아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 게, 보면 뭐, 우리나라 대형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그, 뭐,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나 이런 것들에서는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하기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가셔서요, 지원하시고, 아르바이트 하시면 돼요. 근데 언어 수준이요, 저가 A2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B1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네요 그냥 주문 받으면요 주문 받고서 그냥 내주면 땡이니까 이게 쓰는 말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고 쉽게 덤비면요 쉽게 딱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래서 한달동안 호텔 리셉션에서 일을 해봤는데 독일어를 어느정도 하시는 분. 그러니까 B2 레벨 이상이신 분들은 정말 이런 곳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좀 아르바이트에 대한 좀 뭔가 무서운 그러니까 두려움을 좀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를 해 보니까요. 그렇게 막 힘들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가이드 가이드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흔하진 않지만 제가 이 경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대한민국 육군의 대형 차량 운전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차량 운전병으로서 부산에서 운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해외 파병을 가서 그곳에서도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수 있는 차량은 정말 다양해요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어, 독일에서 가이드를 하시려면요. 물론 그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워킹 가이드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돈이 많이 안 돼요. 근데 돈이 많이 되는 건요. 운전하면서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고객을 픽업을 해서 어느 지점까지 가서 같이 자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몇박 며칠에 가이드 알바를 하면서요. 통역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요. 운전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요 그래 나는 운전 잘할줄 알아 오토만 이러면 안 돼요 수동 차량이 상당히 능숙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독일에는 거의 다 수동차예요 렌트 차량도 거의 다 수동차고요 그래서 수료, 수동 차량이 상당히 능숙하셔야 되고 운전을 정말 잘하시면요 저처럼 그런 가이드를 정말 해서 운이 좋다면 진짜 3,000유로까지도 벌수 있는데 이거는요 진짜 극히 좋은 거예요 저도 3,000유로 번 적은 딱워킹홀리데이 그때 한번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한 두세 달에 500유로? 막 이렇게 벌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벌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신에, 대신에, 가이드 알바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딱 하나, 정말 딱 하나의 좋은 앱이 하나가 있어요. 좋은 웹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My Real Trip 이라는 건데요. 거기는, 그게 시스템이 어떠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검증된 우리 유학생을 통해서 가이드를 내주는 회사예요 본인이 어느 도시에 살든지 상관없이 거기다 등록을 하고서 그쪽이로 스카이프로 면접을 보신 다음에 합격이 되면 거기 상품을 올릴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절대 협찬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의 Q&A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담 그리고 아르바이트 추천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셨는데요 혹시라도 좀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밑에 아래에 코멘트나 질문 남겨주시고요 제 비디오가 경험담이 좋으셨다면은 라이크 like 눌러주시고요 저희의 소매커플의 소매 소식이 매번 궁금하신다면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